자, 이제 기타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테스트 한번. 뒤까지 쭉 간다는 거지? 어. 그띠끄까지만 하는 게 좋고. 여기까지 끊어갖고 다시 가볼게요 <웃음> 바로 갑니다 이거 네. 리프트랙 완성하고 밥 먹자야 네아 이거까진 더 크거든요 자 기타 아르페지오 옥타브로 쌓는 거 그럼 와미로 한번 가볼게 오 와미요? 어 옥타브 어. 높여서 네 저희가 리셋할 때도 와미 샀는데 어 맞아 맞아 그 효과가 크잖아. 네. 근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다. 배달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와미왜두 개지? 아이언맨 같네요. 아 색깔이? 네. 이건 블렌더. 이고 와우. 그냥 하면 요 소리만 나니까 네. 얘를 섞어갖고. 시중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와미가 신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. 와미가 지금 뭐5뭐 뭐 이런 거 있을걸? 아. 어... 근데 와미 얘는 원이에 원. <웃음> 얘도 디지털인데. 네. 디지인데 이상하게 뭔가 음, 정보력이 좀 떨어져서. 네. 약간 자글자글 거리는 게좀 있어가지고. 음. 요즘에 나오는 거는 아주 소리가 깔끔해. 되게. 와우. 와우. <웃음> 얘는 되게.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있어 근데 그거를 또 심혈해 놓은 그것도 있는데 아~~ 어, 약간 디지털과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네. 얘도 디지털인데 신기하네 네 그냥 요것만 직접 들어가면 네. 어, 원소스 소리가 전혀 안 나거든요 네. 그래서 얘가 음, 블렌딩 할수 있는 루프야 네그 그래서... 이제 이펙트가 뭐 박 소리와 응, 응, 응. 생소리가 맞아 맞아 네. 여기 다 까져서 이게 그 병렬 믹서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거에요? 어 비스, 비슷한데 조금 조금 다르긴 해요 음. 블렌드하고 네. 병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. 음. 좀 엄밀히 네, 따지자면 이 연결방법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네, <웃음>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또 후기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서 내가 찍은 유튜브를 또봐야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선생님? 아, 유튜브 매직버스 레코드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네 매직버스 레코드 자, 여기서 음, 아, 샌드에서 들어가서 아, 기타는 여기다 꽂고 샌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아웃셋 네자 이러면 이천은 이천일 년0천년네 이때 뮤지컬시가만들어진거 뮤지 코이요 뮤지콤 뮤지콤 아뮤지야 <웃음> 뮤지컬. 뮤지컬은 누구야 뮤지아 무슨 뭐 전화 어. 회사 같은자네 근데 요걸 블렌더를 키면 어 얘를 두옥타브도 우와 얘그 미스테리 플레이에서딱그이 소리다 그지? 네. 응 뭐지? 요런 플레이였던 거 음. 같은데 네. 아 그러네요 우와 응. 한옥타브는? 두옥타브가 두옥타브? 네. 어, e a 어, 어, 내려오는 거 소리는 없, 어, 좀 거의 없애고 네. 그러니까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고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인 두 Thank <laughs> you.